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번 편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집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시 이주로 오기 시작했죠 다만 이 마을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건 아닌데 아 어찌됐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농도를좀 늘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발전을 좀 제한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업그레이드를 제한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쪽이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규모는 내비두고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거를 내비둘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봅시다. 이제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 지금 주민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어좀 심각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도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농도를 늘려가지고 기타적인 일들에 좀 할당을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어디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여기도 이제 거주지 공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자, 앞으로는 증축을 거의 안할 거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좀 넓게 좀 잡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음 그러고 보니까 여기 벌써 벌목이 다 됐네요 자, 일단 이쪽은 여기만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래, 여기도 아 땅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뒤쪽은 어때 뒤쪽도 나중에 밀이라든가 그런건 좀더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음 여기는 땅을 제가 구입을 안했죠 이쪽은 어때? 아 여기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좀 기다립시다 자 우선은 좀 빵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빵집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그리고 자원 비율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밀가루가 70개 밖에 안 남았고 밀은 100개 정도됐네요 음, 밀이 좀더 필요합니다. 이거 사람들 좀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원 이동이 좀될 때까지 행복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쵸. 여기에 없죠. 자, 사람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젠장. 부족하네요.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다가도 식료품 창고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만들어줍시다. 이쪽도 이제 커다란 마을로 하나 구성할 거기 때문에 저기다가도 식료품 창고를 하나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저 열매는 이쪽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있죠? 뭐 우유라던가 거 빵이라던가 기타적인 것들은 이쪽에다 저장시키게끔 하고 자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아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음또 이제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볼게요. 일단 메시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체주쿠대 오두막 아니 잠깐만 여기 왜 흠... 너무 빠른 속도로 회크 그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긴 어때? 여기에서 좀 열심히 가져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아니 식료품 창고를 좀 분산을 시킬게요. 어, 여기도 다 찼네. 좀 몇개 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쵸? 에라이 자 그리고 이쪽 뒤에다가도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땅을 아, 좀 구입해야 될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죠? 근데 앞으로 구입할 땅은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철도 있지만 우리가 석영은 저희 영지 내에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긴 하거든요. 차근차근 땅을 구입하면서 나가보죠. 아마 이쪽 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그 시장 시장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이쪽도 평민들이 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하나만 더 집시다. 상품가 반대 하나 더 짓고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는 막힌 데 있니? 없죠. 자, 저희가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음, 수입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 수입이에요.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그 전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거의 다 찾는데? 사람들 좀더 고용을 할까? 좀 시간이 걸리죠? 안 되겠어요. 땅을 좀 구입을 해야 될것같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데, 마을 짓긴 좋잖아요. 그쵸? 마을 짓긴 좋은데, 아... 아니야 아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라던가 하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기다립시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쵸? 잠깐만 여기 보니까 음 여기는 빠른 속도로 추수를 하네요 그러면 경작지 영역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도 좀 늘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을게요. 됐어요. 시장이 완성됐죠? 자, 배치를 합시다. 이렇게 사람들 지정하면 이쪽에 물품이 없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저 어느 순간 좀누그러질거예요 일단 창고는 하.. 음아 어디다 지까 여기다 지게요 아니다 그래 여기다 지게요안 이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가까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덤불을 좀 상당히 많이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지어주면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요? 호잇! 좋네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어요. 자, 사람들 계속 오고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좀 위기를 넘겼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직업들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직업들 보고 이 증축을 시키지 말지 그런 걸 결정을 할게요. 야, 증축 제한을 걸면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 계속 집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 한동안 집 걱정은 없어요.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죠. 좋습니다. 자 이쪽에 교회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구속건물 좀만 더 지어줄게요 여기다 지을까? 아... 연결바기라고 떴네요 그러면 작게만 지어줄게요 천탑도 하나 만들어주고 크기 좀 키워줄까? 그래 이렇게 하고 문을 달아줄게요 일단 장식은 저희가 여력이 없으니까 일단 이정도까지만 지어주자좀안 이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빵바늘게 달아줄까? 호잇 진짜 안 이쁘다 크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음. 봅시다. 여기는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지을게요. 마치 별관, 별관인 별관 것처럼 이렇게 작게 작게 여러 개를 지는 게 나을 거예요. 어느새 259명 음, 프로모션 타임이 왔죠? 자 이번에 불만인 사람들을 꼭 찾아야 될것 같아요. 리스트를 봅시다. 9 7 9 7번 봤던 것 같은데. 1514번. 아니,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1514번. 1515번. 에이. 안 보여요. <웃음> 이런. 자, 농부는 제 생각에는 진급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제빵사도 맞고요. 방학 간직이? 맞아요. 운방군. 자, 운방군 찾은 다음에 진급을 시킬게요. 안보이죠? 자 여기는 운방꾼, 제빵사, 제빵사, 운방꾼, 점원, 점원, 방앗간지기 일단 이렇게 습격을 시킬게요 어디보자 창고가 완료됐죠? 자 여기서 뭘 저장하기로 했더라? 아 그래요 옷이었죠? 자 옷을 일단 저장을 시킬게요안명을 고용합시다. 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잠깐만 1503번, 1514번 너네 진짜. 얘네는 왜안 보이는 걸까요? 머리 아프죠? 이해가 안 된다. <웃음>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빨리 벌목을 시키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건설을 하던가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어,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꽃단장을 좀 시켜줄게요. 자 지금 확장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나저나 마스터피스 하나가 완성됐다고 이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예산을 보면 나오겠죠. 안뜨네. 오 맥주가 생각보다 비싸게 잘 팔리고 있네요. 보기 좋네요. 여기 수정해서 더달수 있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핵심 건물만 지으면 해결이 되니까 이거는 아까 지었던것 같고 여기 하나만 더 달아줍시다. 그래요. 거주환경 마스터피스 15개 파츠가 15개가 되었는데 뭐야, 잠깐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데코레이트가 좀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다 붙여줘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좀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합시다.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그리요 조금 있다가 다른 것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볼게요 자 나무 큰 캠프 가득 찼다고 하네요 나무가 생각보다 빨리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벌써 700개에요 아 그다저 사람들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느리죠 여기 사람들 좀더 고용합시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채집꾼의 오두막 이거 어딘지 알것 같아 여기죠 1514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1514아 너무 멀어요. 그래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죠. 아마 이쪽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맥주는 음 많이 안 만들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줍시다. 직접 바로.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메시지는 사라질 거예요. 딱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교회를 좀 지어줘야겠죠. 이 와중에 적합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자, 장식을 이쁘게 해 줍시다.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한번 볼까요? 음... 그래요. 이쪽은 나중에 그 건설이 되면 그때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 이거 뭐야 자... 이제 빵하고... 지금 빵하고... 음... 옷이 모자르네요 여기 어디지? 어, 이쪽에는 가져와서 좀... 처리해도 될것 같은데? 그, 여기에다가도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고 하나 만듭시다. 창고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면. 막힐 일이 없겠죠. 막힐라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적합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쵸? 떨어지죠? 적합도를 좀 올려줄게요. 자, 이번에 4명이 왔죠?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쪽에다 옷을 보관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여기 가까운 데 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옷을 가져오겠죠. 아 농장, 나뭇꿈 캠프, 채집장 뭐 어쩔 수 없네 이거. 왔어요. 자 왔으니까 3대 지정을 합시다. 이 한동안은 그 평민으로 만들지 않을게요. 평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절이 필요해요. 물론 이런 주택들 많이 보면 좋긴 한데 그만큼 소모품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거 만들다 말고 어디갔니? 자 그러면 작업장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뭐지? 아 사치품과 반대죠. 이건 내비둡시다. 수쟁이 이거 두명이면 될것 같고 자 운반꾼 하나인데 쓰읍, 이게 하나도 되나? 한명더 필요할 것 같죠? 여긴 또 어디야? 아이고 이것도 만들다 많았죠 제가? 자 여기다 보관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또 어디야? 여기도? 잠깐만 아 여기는 빵이 보관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합시다 음 됐네 자 그래도 저희가 수입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괜찮죠 자 아, 이거 완성이 되면 다음번에는 다른 그 마스터피스 그 석상들을 지어볼게요 그것도 효과가 다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세 종류를 다 지으면 아마 이 거대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음,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당히 될 거예요 자또 사람들이 들어가죠 267명이죠 자, 여기다가 한명더 고용하고 여기는 이미 된것 같고 그래요. 프로모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농록까지만 진급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할게요. 됐어요. 어 여전히 이쪽 처리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좀 집이랑 가깝게 좀 건설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이렇게 말이죠 여기도 벌목시킨 다음에 농장을 이렇게 좀 열거시켜서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저번에 얘기 나왔던 거 있죠 치즈는 남아도는데, 아니, 그 우유는 남아도는데, 치즈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거는 좀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치즈 공방을 바로 만듭시다.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호잇.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이쪽에도 지정을 할까? 뭐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옷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 전에는 300개였는데 일단 수량을 한번 체크해봅시다 지금 다 20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공방을 하나 더 만듭시다. 여기서 치즈 저장하고 있지? 그래. 자 여기다가 공방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치즈 공방을 하나 더 만들어봅시다. 좋아요. 아, 잠깐만 너무 붙였나? 자 이쪽에다 찍겠습니다 좋아요 또 마이너스가 됐죠 이번 또 고민이 시작되죠 또 평민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는 조금씩 조금씩 평민으 진급시킨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아까 전처럼 막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집안의 사람들이 다 평민일 경우에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돼요 저렇게 마이너스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너는 원하는 게 뭡니까? 음... 자, 먹을 거 남아도니까 바로바로 이런 거는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빵이 생산이 잘 되고 있나? 미리 여전히 빵개네요아 이거 좀 고민인데 고민이죠. 아마 맥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맥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음 어쩌면 좋을까 대체제를 좀 만들긴 해야겠네요 이런 스티라던가 그런거 있죠. 이런거 좀 만들어놓읍시다. 방법이 없네. 그러면 치즈 공방이나 어디갔어? 젖소 목장이나 이런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 지읍시다. 이쪽에 하나 짓고 공방도 하나 지을게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거예요 일단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꽃단장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할 거예요. 오이 변했죠? 어 이쪽 빨개졌구나. 바꿔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어느새 270명이 됐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위기를 넘겼죠 저희가. 자 치즈 목막에 사람들이 렇게 배치합시다. 지금 우유가 남아 돌기 때문에 치즈 생산량을 늘려야지만 이 빵도 좀 안심을 할수있을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여기다가 더 식료품 창고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하나만 더 만들어야겠네요. 야, 수입 보세요. 상당하죠? 잠깐만. 그런데 지금 옷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또, 머리가 아픕다 일단은, 제 생산량이, 아니, 소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생산, 그, 저장된, 그, 양모가 50개에서 지금 18개로 줄어들었죠. 이러면, 양목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타적인, 그 자원들이 있죠. 재단사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방지공 오두막, 이런 것도 같이 지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분산시켜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저 다른 데를 한번 지어볼게요. 이 작업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